네, 자 그러면은 레코딩도 시작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AWS 한국 사용자 모임 이제 시큐리티 보안 소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저는 AWS에서 지금 테크니컬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정도현이고요. 네. 오늘 세션 주제는요. 이제 SDS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강세현 님이 AWS 컨트롤 타워를 활용해서 멀티어 카운트 체계에서의 이제 OU, 오버라이제이션 유닛 그 다음에 어 카운트 구성에 대해 가지고 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OU 체계 안에서의 이제 어떤 보안 정책을 배포하고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발표자이신 강세현님은요 이제 2015년부터 거의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상용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어, 작업들을 해오고 계시고요. 네. 아무튼 이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의 어떤 파이오니아 개척자로서 많은 활동을 수행을 해오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태연님 자리에 계신가요? 아, 네, 자리에 있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쉐어한 화면이 보이실까요? 어, 네, 보입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션을 맡게 된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 강세현입니다 이번 AWS 크루그 미덥 주제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이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업무, 업무 시간도 아닌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소중한 개인 시간 내주셔서 제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어, 저는 AWS 크루고 활동은 사실 처음이고, 또이 미덥이라는 것도 처음이긴 한데, 이전에 다른 분들이 하셨던 세션을 몇개 보니까 어떤 뭐 형식이나 진행 시간 같은 게좀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35분에서 40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어려운 내용은 좀 없어서 이제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컨트롤 타워를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컨트롤 타워를 접해본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글링에서 나오는 소개 내용이나 뭐 블로그 같은 데서 좀본것 말고는 없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뭐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축을 실제로 해봤던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AWS 프로서브라는 팀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컨트롤타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사의 랜딩존 구축 프로젝트를 함께 했었는데 그때 이제 컨트롤타워란게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 훌륭한 서비스라는 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세션을 하게 되었고요. 어, 지금부터 이제 컨트롤타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세션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컨트롤타워를 모르시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우선 컨트롤타워가 무엇인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은 우리는 이 화면 왼쪽에 있는 그림의 관제탑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어, 관제탑은 관제사가 비행장이나 공항에서 항공기 안전을 항공기의 그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관제하는 탑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AWS에서도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은 뭐 무엇인가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관제, <웃음> 아, 죄송합니다. 어, 실제로 그 AWS에서 컨트롤타워는 그 랜딩존을 구축하고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랜딩존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랜딩존은 이제 컨트롤타보다 좀더 오랫동안 사용이 됐고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랜딩존은 보통 오른쪽 그림과 같은 헬기 착륙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잘 구축된 착륙장이라고 하면 어,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어떤 대지면적이나 강도 그리고 뭐 지지선 같은 기준을 따라서 설계가 되었을 거고 헬기가 착륙한 이후에 이제 어떤 연료를 공급하고 정비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을 겁니다 또 사람이 내린 이후로 이후에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나 체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헬기가 다시 이륙하기 전에 그런 어떤 충족해야 되는 조건 같은 것도 조건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랜딩 존은 그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게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도와주는 어떤 체계나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AWS에서 랜딩 AWS의 랜딩 존에서는 앞서 언급 언급드렸던 헬기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AWS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적절한 환경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서 높은 가용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랜딩존입니다. 랜딩존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드린 것이라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다음 장부터 이러한 랜딩존을 컨트롤타워를 활용해서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컨트롤타워를 통한 랜딩존을 구축할 경우 전체 구조가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랜딩존은 여러 개의 AWS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멀티어카운트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카운트에 대한 어떤 계층적인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 그 단위로는 그 OU라고 불리는 오거니제이션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그 환경에서는 같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지금 소리가 새어 들어오고 있어서요. 네, 잠시만요. 혹시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에 네. 끄지 않으신 분 계신 마이크 꺼주세요. 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유라고 네. 네. 네. 불리는 오거니제이션 유닛 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컨트롤 타워 환경에서는 이런 컨트롤 타워 전체를 관리하는 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인 마스터 어카운트가 있고 그리고 코어 OU 아래 이제 로그 어카이브 어카운트와 오딧 어카운트를 필수적으로 두고 그리고 그외의 어카운트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좀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각 어카운트에 포함되는 서비스 아이콘하고 이름을 보시면은 좀 예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마스터 카운트에서는 중앙에서 리소스를 배포를 하고 어카운트와 SSO를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로그 아카이브는 이제 로그를 저장하고 오디터 카운트는 로그 이벤트를 감지하거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너 카운트는 실제 서비스가 올라가는 계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이런 뼈대를 컨트롤타워가 이런 이제 뼈대를 기반으로 만든, 만들어진 든만 어떤 구성 예시를 나타낸 것인데요. 어, 마스터 어카운트에서는 오거니제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멀티 어카운트와 OU를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서 관리하는 모든 어카운트에 대한 AWS 유저는 AWS SSO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전체 어카운트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게 됩니다. 로그어카이브와 오딧 어카운트는 그 전체 어카운트에 대한 보안 로그를 중앙 저장하고 보안 이벤트와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앙에서 통합 감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어카운트이고 이제 그 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나 쉐어드 서비스 그리고 PRD, STG, d e v 로 표현된 어카운트들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생성하는 어카운트입니다. 네트워크 어카운트는 어, 컨트롤 타워에서 배포된 어떤 인프라의 모든 네트워크 구성을 하나의 어카운트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어떤 어카운트별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쉐어드 서비스와 이 PRDSTGDV의 어카운트는 서비스 목적의 계정입니다. 어, 이런 예시와 같이 이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경우에 보안 정책을 중앙에서 자동으로 배포하고 리소스 구성과 어떤 사용자 권한 관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계정과 워크로드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이 자동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서 적응, 적용하기 전과 후로 구분을 해서 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WS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카운트만 사용하시거나 혹은 이제 목적에 따라 어카운트를 여러 개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어카운트를 운영이나 개발 정도의 환경으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별로 구분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에 하나의 보안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 어카운트의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고 어카운트 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공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컨트롤타워를 활용한 어카운트 체계를 가져갈 경우에 어, 매니지먼트 목적의 마스터 어카운트를 통해서 차단이나 탐지 목적의 프리벤티브 가드레일이나 디텍티브 가드레일을 모든 어카운트에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어서 모든 어카운트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중앙 집중형의 공통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 환경에서는 오딧과 로깅도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환경에서는 어카운트별로 보안 정책을 따로 관리하는 것처럼 각 어카운트에 로그를 저장하며 그리고 보안상 필수적인 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어카운트별로 개별 설정에서 이제 설정을 누락하기도 하는 등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수검 시에도 각 어카운트별 수검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수검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나 그리고 전사 공통적인 보안 요건에 대한 대응도 이제 공수가 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음. 단점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통제되는 모든 프로비전된 어카운트의 로그는 로그, 어카... 로그 어카이브 어카운트에 저장되도록 자동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오딧 어카운트는 감사시 필요한 어떤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AWS 컨피그 같은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데이터들이나 그리고 가드 리티, 디텍티브와 같은 서비스의 로그나 이벤트들을 조회 가능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어, 이건 이제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쪽 부분이 이제 좀 컨트롤타워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도 그 앞에 말씀드렸던 오디티나 로깅 부분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컨트롤 타워 환경에서는 중앙에서 보안 정책을 통제하고 배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AWS 컨피그, 가드 듀티 같은 보안 관련한 서비스들을 공통적인 정책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설정들도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해서 편의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보안성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보안 형상 관리를 위해 c s p 그 어떤 CSPM 솔루션을 별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개별 어카운트를 사용하더라도 중앙에서 이제 통제가 가능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제공하는 모든 AWS 자원에 대한 제어가 다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떤 통제보다는 모니터링과 조치에 좀 추천이 맞춰져 있어서 부가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타워는 랜딩존을 좀더 쉽고 빠르게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지 랜딩, 랜딩존 랜딩 구축에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AWS에서 랜딩존은 이제 2018년 정도경에 소개되긴 했는데 컨트롤타워가 서울 리전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 거는 작년 4월경입니다. 화면 오른편에 보시면 어, 컨트롤타워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컨트롤타워를 시작하게 되면 이네이블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카운트와 오유의 구조가 자동으로 구축이 되고 그리고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각 계정들을 통제하기 위한 유저나 롤 같은 것도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어카운트 팩토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 계정을 쉽게 추가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오거니제이션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어, 이렇게 생성된 계정은 이제 자동으로 컨트롤타워에서 통제하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컨트롤타워를 통한 멀티 어카운트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공통의 베이스라인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어, 컨트롤타워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어거니제이션 기능을 통해서 각 OU와 어카운트 레벨로 이제 적합한 가드레일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도 있는데 어, 콘솔이나 CLI로 이제 각 OU랑 어카운트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또 관리하는 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4 컨트롤 타워, 줄여서 이제 CFCT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CFCT는 이제 새로 나온 기능은 아니고 기존의 AWS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컨트롤 타워 환경에 정책을 좀더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CFCT는 AWS 제공하는 이제 클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배포를 할수 있는데 어, 배포하고 나면 은 이제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S3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빌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보안 정책 배포 환경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보안 정책을 배포하는 과정을 좀 짧게 살펴보면 어,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나 AWS 컨피그를 통한 어떤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의 이제 정책은 야물 파일로 정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코드 저장소인 S3나 코드 커밋에 저장을 하고 이거를 코드 빌드를 통해서 코드에 정의된 SCP와 같은 리소스를 어, 스텝 펑션과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각 OU와 어카운트에 배포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계정의 보안 베이스라인을 코드로 정의하고 그리고 정책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수정하기만 하면 은 자동으로 이를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인식을 하고 전체 계정의 코드 빌드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앙 집중형의 보안 거버넌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나 이제 가드레일 배포 후에 계정이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즉시 이전에 배포 성공했던 코드를 재배포해서 빠르게 장애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정들을 배포하는 가드레일이 도대체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예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사용자 계정들에 대해서 MF를 강제를 하거나 아니면 S3 버켓이 퍼블릭하게 설정되는 것을 강제로 막거나 그리고 EBS 암호화를 강제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설정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이나 자원 같은 것들을 수정을 못하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이 가드레일의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IAM에 대한 건데요. IAM의 자격증명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컨트롤타워가 좋은 중앙 통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환경에서는 그각 AWS 계정에 대해서 각 사용자 계정과 권한을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임시 자격증명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억세스키나 시크릿키를 사용하기도 해서 좀 보안적으로 취약하기가 쉬운데요. 그리고 또 환경별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베스트 서버를 써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별도의 접근 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제 일관되지 않은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트롤 타워 환경에서는 사용자 계정이랑 접근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AWS SSO를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권한은 그룹별 권한 관리를 위해서 이제 퍼미션 셋을 정의하고 구성해서 각 계정은 이제 자동으로 배포되는 AWS SSO의 롤을 통해서 임시 자격 증명을 획득한 후에 접근하게 되고, 어, 연구 자격 증명의 액세스 키를 사용하는 것 대비 보안적으로 좀 매우 우수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책 배포를 위해서 각 계정에 접근하지 않고, 마스터 카운트에서 CFCT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정의하고 자동으로 배포를 합니다. 별도의 AD나 옥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AWS SSO와의 연동을 지원하니까 기존의 인증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어떤 사용 목적 그리고 서비스 등의 구분을 위해서 VPC를 다수 이제 생성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 보통 AWS 환경을 구성하는 초기에는 VPC 수가 많지 않아서 음, VPC 간의 연결을 이제 VPC 피어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PC 수가 적을 때는 통신이 필요한 VPC 간의 이제 피어링을 구성하는 게시크리트 그룹 공유도 가능해서 이제 편리한 점이 있는데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제 VPC 수가 많아질 경우엔 VPC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피어링 수가 늘어나게 돼서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환경에서는 트랜치 게이트웨이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을 권장을 합니다. 트랜치 게이트웨이는 이제 VPC 간 연결을 중앙에서 통제해서 다수의 VPC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건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센트럴라이즈드 어, 거버넌스라는 컨트롤 타워의 체계와 어떤 결을 맞출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로. 트랜치 게이트웨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 뿐이고 어, 이게 트랜치 게이트웨이가 뭐 컨트롤 타워에 있어서의 뭐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 아닙니다. 트랜치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모든 VPC 뿐만 아니라 그 온프레미스 환경과의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도 지원을 하는데 어, 이럴 경우에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 허브로서의 동작이 가능합니다. 각 VPC 간의 트래픽 제어를 중앙의 트랜지 게이트웨이에서 할수 있어서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복잡한 라우팅 작업에 대한 어떤 인적 장애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VPC들은 여러 AWS 계정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계정도 이제 한두 개 사용할 때는 작업이 필요한 VPC를 가진 계정을 찾아서 접속하거나 뭐, 트러블 슈팅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계정이 많아질 경우에는 필요한 계정에 접속해서 이제 네트워크 자원을 만들거나 장애가 발생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어, 트러블 슈팅 같은 작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컨트롤 타워를 사용하는 환경이라고 해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오딧이나 로그어카이브카운트처럼 그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계정을 별도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자원을 네트워크 어카운트에서 만들어서 이 제어를 제할 경우에 편리하고 좀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어, 네트워크 어카운트에서 생성했던 자원들은 이제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 RAM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AWS 각 계정에 VPC 쉐어링 해주는 방식으로 각 계정에서 이제 VPC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VPC에서 사용하는 CIDR이나 서브넷, 라우팅, 뭐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은 이제 모두 네트워크 어카운트에서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각 서비스 계정에서는 공유받은 네트워크 자원에다가 이제 워크로드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성할 경우에 이제 계정별로 CIDR을 뭐 별도로 관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제 CIDR 충돌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라우팅 작업의 어떤 오류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등의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어 다음은 인프라 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인프라 보안이라고 하면 IBS, IPS, 안티디도스, 방화벽, 외방화벽 같은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클라우드 환경이나 아, 클라우드 이제 환경이니까 그 사용자 입장에서의 구성은 이제 방화벽과 앱 방화벽 정도가 되게 됩니다. 어, AWS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에 어, 각 계정에 대한 어떤 보안 구성을 각각 가져가야 되는데 네이티브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 이제 복잡한 LB 구성과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낮은 확장성과 가용성에 그 버추어 에디션 형태로 보안 장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관리의 비효율성이나 어떤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보안 장비 장애 시 전체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어질 수 있어서 좀 바람직한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타워 환경에서는 어, 중앙 집중화된 어떤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있어서 모든 트래픽이 네트워크 어카운트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공격에 대한 탐지나 차단이 가능한 센트럴라이즈드 인스펙션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해이 인스펙션 구성은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GWLB와 그 ANF, 아, ANFW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어, GWLB는 이제 Gateway Road 의 약자이고, ANFW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를 의미합니다. 오늘 각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간단한 동작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어, 인스펙션하고자 하는 트래픽이 흐르는 경로에 GWAB나 ANFW의 엔드포인트를 둬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엔드포인트를 거쳐가는 트래픽은 자동으로 사전에 구성되어 있던 인스펙션 장비나 서비스를 원암 구조로 이제 경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GWLB의 경우에는 엔드포인트에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가 연결이 돼서 LB 하단에 있는 이제 보안 장비를 통해서 인스펙션이 되고 아마존 네트워크 파이월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에 매니지드 서비스인 AWS 네트워크 파이월을 통해서 이제 인스펙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GWLB는 LB 하단에 서드 파티 보안 장비를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왼쪽, as is 그림에 있는 것, 그림에 있는 ELB와 LB의 방식은 이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GWLB를 사용할 경우에는 ELB로 구성했을 때 대비 원암 구성을 통해서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오를 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LB나 방화벽에서 이제 소스 IP가 바뀌지 않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실제 소스의 클라이언트 IP를 사용할수 있고, 확장성도 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트래픽이 엔드포인트를 경유하게만 이제 라우팅을 구성을 하면 엔드포인트 뒷단에서 자동으로 인스펙션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플라이언스 에저 서비스 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네트워크 파이어월도 구성 방식은 같은데 GWLB 대비해서 서드 파티의 보안 장비가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로 대체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GWLB와 어, 아마존 에터파이의 동작 방식과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는 작년 AWS 서밋서울에서 AWS 신우수님이 좀 자세히 소개하셨던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에 오른편에 있는 그림으로 돌아오면 이 그림은 서버가 인터넷으로의 이그레스 통신을 하는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인터넷으로의 통신이 필요한 모든 VPC 트래픽은 Centralized t g r e s s VPC를 거쳐나가도록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v p c 의 g w a b 의 엔드포인트를 두고 두어서 이제 모든 Egress 트래픽이 장비를 통해서 인스펙션 되도록 구성을 한 것입니다. Ingress의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구성상 하나의 VPC를 경유하도록 구성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어서 센트럴라이즈도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서비스가 동작하는 VPC에 GWAB에 이제 엔드포인트만 딱 둬서 구성을 해도 인스펙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GWAB는 이제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인 인스펙션 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트웨스트 제 트래픽 통신에 대한 이제 트래픽 흐름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GWAB를 사용했고 여기서는 아마존 네트워크 파이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예시일 뿐이고 이제 뭐 어, 노스사우스가 뭘 써야 되고 뭐 이스트웨스트는 뭘 써야 된다라는 걸로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 이스트웨스트는 내부의 이제 워크로드 간 통신이기 때문에 노스사우스 통신에서 모든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을 이그레스 VPC로 라우팅 되도록 구성한 것처럼 워크로드 VPC가 내부 IP로 향하는 이스트웨스트 트래픽을 트랜지 게이트웨이에서 전부 다 이스트웨스트 인스펙션, VPC 쪽으로 가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트래픽은 다시 데스티네이션의 IP를 보고 트랜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라우팅 되게 됩니다. 이런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책 설정 외에 어떤 화약 확장성이나 가용성 등이 보장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가 무엇인지 그리고 컨트롤 타워를 활용해서 랜딩 존을 어떻게 구축하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그 AWS의 뛰어난 확장성과 가용성을 어카운트 음, 레벨까지 확대시킨 랜딩 존을 이제 매니지먼트 그리고 오딧 로그 어카이브라는 아카이브, 이제 세 개의 코어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중앙 집중형의 관리 체계를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중앙에서 정책을 통제하고 인증인가 시스템을 가지는 이제 매니지드 어카운트랑 한 곳에서 로그를 중앙 적재하는 로그 어카이브, 로그 어카이브 어카운트, 그리고 모든 보안 이벤트와 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오디터 어카운트를 뼈대로 하고 CFCT를 통해서 이제 모든 어카운트에 보안 정책을 배포하고 통제하며 중앙 집중형의 네트워크 어카운트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집중형의 네트워크 어카운트를 구성하여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비스 어카운트의 트래픽을 네트워크 어카운트에서 인스펙션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골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한 번의 구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담당자별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보안 이벤트 발생 시 유관 담당자들이 자동으로 이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조직의 보안 정책이 변경되거나 각계정의 보안 정책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에 코드를 수정해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컨트롤 타워는 AWS 전반에 대한 어떤 강력한 관리 통제 수단이지만 보안 담당자의 어떤 지속적인 관리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AWS 컨트롤 타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요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정대님, 네. 이제 감사합니다. 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끝났고요. 네. 네, 어,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 올려주고 계신데, 작년 신은수님 발표는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링크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질문 몇 가지 제가 좀 뽑아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자체는 공유가 안 되는데, 어, 영상 자체는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올라가게 되면은 페이스북, 에다가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할게요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 AWS 유저 그룹 슬랙이 있습니다 슬랙에도 이제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것도 올릴 테니까 예, 슬랙 혹은 어, 페이스북에다가 예, 그 정보 아, 페이스북 쪽에서 정보를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질문이 서브넷을 각각 쉐어하려면 좀 노가다성 작업이 될것 같다. 근데 공유를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공유를 쉽게 할수 있는... 아, 저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아, 아, 네. 일단 서브넷을 그 콘솔을 통해서 뭐 CLI로 하건 아니면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하건 이거를 각각 만든다고 하면 은 굉장히 노가다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 프로젝트를 했었던 환경에서도 어, 서브넷 수만 100개가 넘어갔다 보니까 이거를 각각 만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어, 좀 쉽게 하려면 은뭐 테라폼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한 어떤 코드로 배포를 하게 되면 좀더 편하기는 한데 실제로 이거 배포 자체가 한번 딱 구축을 해놓으면 이후에는 사실 이 네트워크 기본 뼈대에 대해서 건드릴 일은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제 어떤 테라폼의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조금 부하가 있다 보니 제가 했었던 곳에서는 두 방향 다 해서 이제 코드로도 남기고 손수작업으로 어, 맨 처음에 만들기도 하긴 했는데 어떤 게좀 장점이 될지는 그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쉽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코드 기반으로 하시면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CDK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예, 테라폼도 뭐 괜찮지만, 테라폼도 간결하긴 한데, CDK도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 한번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은 편해요. 편하고 이제 몇 번이고 동일하게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은 좀 초창기부터 그런 툴들을 사용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가보면요. 네. 진영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컨트롤 타워 적용하실 때좀 어려우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시 보안 측면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약간 컨트롤 타워 사용하시면서 아쉬웠던 점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네. 어, 적용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컨트롤 타워를 적용할 때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도 뭐 다큐먼트나 구글 통해서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고객과의 소통이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직접 모든 거를 다 설계를 하고 구축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어, 프로젝트 환경에서 이제 어, 고객사의 어떤 이거를 구축을 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은 내가 다른 유관부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런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컨트롤타워가 중앙에서 이제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한 정책을 전체 배포하게 됐을 경우에 그 어카운트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안 정책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좀잘 어, 커뮤니케이션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아서 어, 맨 처음에 의도했었던 가드레일의 그 수준 대비 실제로 배포했을 때 가드레일은 좀더 어, 많이 좀 러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고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 CFCT가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가 되게 되는데 배포된 이후에 저희가 볼수 있는 건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지 뭐 중간에 에러가 났으면 은 로그를 찍어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AWS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코드가 배포됐을 때 어떤 자원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이것들을 어 컨트롤타워라는 서비스 안에서 어떻게 좀 보고 매니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내가 이 코드를 통해서 배포했는데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추적하기나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기능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 스냅샷을 좀 하나의 버킷에 모아놓게 되면은 AWS Config 스냅샷을 하나의 버킷에 모아놓게 되면 그걸로 좀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제가 이제 네. 버킷 안에 들어 있는 거는 그냥 그 j s o 파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시각적으로 예쁘게 표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시면은 그게 제품도 나와 있고 약간 오픈 소스 형태로 해가지고 어 그런 클 어쩌기 뭐냐 AWS 컨피그의 스냅샷을 시각화해 줄수 있는 툴들이 좀몇 개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 네. SCP 적용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질문이 있네요. SCP는, SC... 네. 네, 안 가십시오. 컨트롤 타워 서비스에서 하나하나 좀 지정을 해서 이제 어카운트별로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소개드린 환경은 CFCT를 통해서 했으니까요. c f c t 의 이제 코드가 그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CFCT의 그 코드 구조를 보면은 다 야물 파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폴리시, SCP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폴리시를 뭐 제이슨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서 그거를 배포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코드 그 파일 안에다가 이제 각각의 SCP에 대한 그, 그 코드들 정의를 해놓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AWS 다큐먼트에 찾아서 그 구조대로 만들어서 어,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되는 대상은 이제 어, 어떤 OU 레벨로 할 수도 있고 어카운트 레벨로 할 수도 있고 그것,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의 폴리시마다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의 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코드 커밋시나 S3에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 제가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아까 질문인데 어 이제 변경점들을 좀 트레이스 할수 있는 대시보드를, 어, 퀵 사이트를 이용해서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된 블로그가 있어요. 그걸 링크를 채팅창에다 공유를 할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사람들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보면은 누군가가 이런 걸좀 구현해 놓거나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넵튠 가지고 구현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튠은좀 관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어, 그다음에 퀵사이트 사용한 거는 이제 리소스의 현재 구성 상태 같은 것들 좀 모니터링하는데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 네 어카운트 밴딩 머신으로 오가니데에이션 연동도 하셨는지요라는 질문이 있네요. 음, 어카운트 밴딩 머신은 예전에 컨트롤 타워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랜딩 존 배포할 때 이제 어카운트 찍어내는 용도로 사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컨트롤 타워를 서비스를 쓸 때는 어카운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컨트팩토리를 통해서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컨트롤 타워에서 통제하는 오건니제이션에 연동이 됩니다. 음, 컨트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네,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팩토리라고. 네, 제가 관련 문서도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컨트롤 타워 나오고 나서는 보안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하고 그 관련된 것들은 이런 세션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클라우드 포메이션 배포가 너무 느려서. 네, CF CT가 CT가 뭘 줄이신 거죠? CF CT 너무 느리고 배포가 맨날 <웃음> 실패해서 예 네. 플레이그라운드용 CT가 있을것 같습니다. CT 그냥 컨트롤 타워 말씀하신 컨트롤타, 것 같은데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를 줄이신 거군요. 네. 그냥 제가 경험했었던 환경에서도 뭐 제맨 땅에다가 처음에 구축을 했었던 거가 있었어서, 그때는 네. 특별히 CFCT가 이제 아주 불편할 정도로 느리진 않았는데, 기존에 이제 환경이 없는 환경에서 구축을 하는데도 그 빠르지 않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의 코드의 미스만 있어도 이제 다 실패가 되고, 그거의 로그를 하나하나 다 추락해야 되는 게 이제 조금 어렵긴 했는데, 당연히 이제 플레이드그라운드 용이 아니더라도 뭐 대부용이나 뭐 이런 용으로 CT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했었던 것도 그렇게 대부용은 따로 CT를 만들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음... 네, 아 여기 네, CFCT 링크를 공유를 해주셨네. 근데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컨트롤 타워 사용 CFCT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군요. 네네. 사용자 지정.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SCP는 최소화하여 적용하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규제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있죠? 이거는 환경마다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고 보안을 그 컨트롤 하는 부서에서 얼마나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 어디까지 귀신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 게이 제가 제 경험했었던 환경에서는 어땠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음 세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 맨 처음 계획했던 것 대비는 많이 적용을 하지 못하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가드레일들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그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AWS에 대한 보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체크리스트들을 어, 자동으로 이제 인지할 수 있게끔 컨트롤 타워 그런 걸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뭐 어떤 어,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어, 이거를 다 어그리게이트 해갖고 sms건 뭐 슬랙이건 뿌려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보안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어, 그, 그 뭐야, 룰들을 좀 넣어놨었고요 그거 외에는 다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가드레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어, 고도화시킬 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구축했었던 당시에는 이제 기본적인 가드레일 외에는 그, 회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 보안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추가적인 룰들을 정의한 상태입니다. SCP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배포를 하는 게 기본적인 SCP의 그 배포 단위가 어카운트 레벨이다 보니까 혹은 어카운트를 여러 개 포함하고 있는 오유 레벨로 이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아주 세부적인 정책을 제어하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전체에 배포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그 그 수준 자체를 조금 내려서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최소화해서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앞로 저희 그 보안 블로그에 보면은 어 베스트 i 티스 문서가 몇개 이제 블로그 형태로 공유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있는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요구 사항에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에 정의가 있으면은 그거 기반으로 해서 어, 만들어서 넣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막 앞서가지고 이것저것 다 막아 놓으면은 나중에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요구사항 중심으로 컨트롤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여. 음, 어, 원래 SCP는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네,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블랙리스트가 이제 하나씩 더해져 나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카운트가 몇개 없는 기업인 경우에는 컨트롤 타워 구성이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어,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어쨌든 컨트롤 타워 같은 서비스가 있으면은 이제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거버넌스들을 갖다가 관리하기가 쉽죠 쉽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좀좀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 AWS를 처음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이런 어, 보안 관련된 것들을 도입하려고 할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빠르게 스타트 할수 있는 좀 시작 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이 컨트롤 카 타워 중심으로 해서 어, 베스트 프레티스나 문서들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참고해 보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직 보안, AWS 보안, 특히 이제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 네트워크는 최근에 책이 이제 나왔는데, 예. 어, 보안 관련해서는 아직 좀, 국내에는 책이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DS에 계신 차정도님이 VPC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에 대한 책을 내주셨는데, 아마, 좀, 네트워크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컨트롤 타워는 아무튼, 이 컨트롤 타워나 오늘 발표해주신 멀티 어카운트 관련된 것들은, 어,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같은 게 슬슬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읽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컨트롤 타워로 중앙 차단 정책을 적용한다면 이 정책을 통해서 통제된 것인지를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로그에서 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볼수 있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네, 하고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안에서도 디나이된 것들만 따로 받아서 보게끔 스트림을 구성하시면 돼요. 예 네, 그 필터 적용시켜가지고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이제 어, 필터 적용시켜서 디나이 된 것들만 따로 어, 받아서 보도록 하면은 대시보드 상에다 좀 꾸미는 그래서 디나이가 지금 이제 분당 아니면 시간당 몇개 일어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어, 모니터링 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SCP 통해서 규제된 것도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퀘스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WS에 대해서 실행한 명령어는 클라우드 트레일에 무조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로그인부터 포함해가지고. 네. 자, 지금 진영님께서 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한 가지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AWS 자격증, 보안 자격증 취득하실 분 계세요? 취득 예정이신 분, 혹시 <웃음> 있으시면은. 아, 네, 네. <웃음> 자격증, 보안 자격증 조만간 제가 볼 예정이어가지고, 보고 나면은 자격증 소모임에서, 어, 자격증 소모임에서 꼭 관련해서 경험담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6월 안에 할 거예요. 네, Security Specialty. 스히 스파셜티 의외로 준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이게 되게 범위가 그래도 나름 보안 적으로 좁혀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어, 여기 보시면은. 시큐리티, AWS 이제 슬랙이고요, 유저그룹 슬랙이고, 어, 시큐리티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궁금하시거나 뭐 유차임 어, 링크 여기서 질문 올리셨는데 저희 예, 네. 저희 수영님이구나. 저희 가시면은 <웃음> 저희. 뭐지? 항상 이거는 링크는 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저희 가시면 돼요. 그, 미덕 가시면 됩니다. 미덕 가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에다 질문 주세요. 질문, 이쪽에다 질문 주셔도 되고, 뭐, 페이스북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네. 네. 어,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되게 세세한 노하우까지, 예. 주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얼추 이제 시간 다된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뭐 이렇게 원래 이게 오프라인 모임이었으면은. 디프이라도 하고 그럴 텐데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오프라인 모임 하면은 한번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해주신 세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발표자분 약간 그 크레딧 같은 거 드리는 거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제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좋아. 유튜브도 공개할 테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